우리 앞시간에 정면을 보고 있는 얼굴을 이제 학습을 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정면이 아닌 옆면, 측면을 보고 있는 얼굴에 대해서 학습해보겠습니다. 얼굴, 즉 머리 각도 변화에 따른 눈, 코, 입의 변화 이제 그 부분도 오늘 같이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면 얼굴을 그리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은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길쭉한 타원형이지만 옆면을 그릴 땐 약간 비스듬하게 타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타원형과 연결되는 동그란 구를 하나 그려주세요. 이 부분이 나중에 머리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선이 되는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 안에 옆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셨다면 이마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마, 코, 입술, 턱 이렇게 되고 이제 귀의 위치를 잡으면 턱선을 그리기가 쉽거든요. 귀의 위치를 잡는 건 눈에서 평행이 되는 일직선을 하나 그으시고 코 밑에서 평행이 되는 일직선을 그어주시고 이전체 그림을 봤을 때 중심이 되는 위치를 찾아주시면 이 위치에 귀가 들어갑니다. 귀는 옆에서 볼 때는 앞면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귀의 위치가 찾아졌으면 귀 밑으로 턱선 이 턱선과 만나지겠죠. 그리고 이 구를 따라서 머리통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머리통은 뒤에서 이렇게 목선이 연결이 되고요 턱선 아래에서 앞에 목선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리셨다면 이제 눈의 위치를 찾을 텐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여기에 눈을 그릴 거예요 우리가 정면에서 보는 눈은 이렇게 약간 땅콩 모양 음, 아치형으로 이렇게 그렸다면 옆에서 보는 눈은 딱 반만 보입니다 해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눈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눈동자가 앞을 향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눈썹은 눈 위쪽으로 아치형으로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살짝 짧게 이렇게 그려 주시고 입의 위치는 코와 턱 사이에 정, 이제 입을 그려주시는데 입선은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보는 절반의 사이즈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입술도 반쪽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콧구멍을 그릴 때는 다 그리면 어색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콧구멍 살짝 그려주시고 콧구멍을 감싸고 있는 콧망울 그려주시고 이마선에서 머리카락을 그려줄건데 오늘은 단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마선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단발 반대편 머리도 살짝 그려주시고요 이제 이 구는 우리 뼈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위를 감싸고 있어야 되겠죠 조금 더 풍성하게 단발머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정면을 볼 때와 측면을 보고 있는 눈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은 어, 일단 감고 있는 눈 눈썹이 위치가 있으면 감고 있는 눈은 앞에 눈물샘 부분을 먼저 그려주시고 이렇게 아랫부분 감고 있는 이 눈꺼풀 부분만 하나 그려주시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만 이렇게 눈동자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안에 눈동자, 안구가 들어있다는 흔적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동그라미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제 여자 눈이니까 예쁘게 눈썹도 좀 그려주시고 이게 감은 눈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이라고 하면 위로 보는 눈이 또 있겠죠. 위로 보는 눈은 어, 우리가 정면을 보는 눈은 위의 타원형과 아래 타원형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하지만 위로 보고 있는 눈은 위의 눈꺼풀이 더 크게 아래 눈꺼풀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편안한 예 이런 모양으로 해서 어, 눈동자의 위치도 우리가 정면을 볼 때는 이렇게 위가 살짝 가려진 이런 눈으로 그렸다면 완전히 위로 치켜뜨고 있기 때문에 하얀 자를 더 많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 선이라면 위로 떴을 때 쌍꺼풀 선이 더 진해지겠죠. 굵게. 이렇게 해서 눈동자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눈이 반대의 눈. 아래로 쳐다보는 눈이 있겠죠. 그리는 요령은 똑같은데 눈꺼풀이 밑으로 쳐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눈이 오히려 더 평평하게 그리고 아래를 보고 있는 눈이 더 둥글게 이렇게 그리시고 또 마찬가지로 감은 눈처럼 안구가 있다라는 표현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눈동자는 반대로 아래를 향하게 우리가 위로 뜨고 있는 눈은 쌍꺼풀 선이 더 진해진 것처럼 아래로 보고 있으면 아래꺼풀이 이렇게 좀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꺼풀을 이렇게 좀 진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붙어있던 눈썹이 처지는 느낌이 좀 들겠죠. 감은 눈처럼 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이게 감은 눈을 표현한 거라는 일종의 규칙, 뭐 우리끼리의 약속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앞에 측면 얼굴을 볼, 이제 그렸을 때 봤던 이제 옆면을 보고 있는 눈 우리가 반쪽만 그리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윗꺼풀은 편안하게 아래꺼풀은 조금 더 처지게 이렇게 그리고 눈동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살짝 비스듬하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살짝 비스듬하게 왜냐면 눈동자 안에 있는 안구 모양이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그려주면 더 편안한 눈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눈에 쌍꺼풀선이 하나 있다 보고 눈썹 표현해 주시고 쌍꺼풀선 위에 피부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반대로 아래꺼풀은 이렇게 해서 광대뼈가 연결될 거고요 자, 측면에서 보는 눈과 또 다른 여러 형태로 이제 변화를 준 눈에 대해서 한번 제 표현을 해 봤고요. 측면의 각도에 따라서 또 얼굴이 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45도 각도를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측면 이제 정면 완전 옆으로 보고 있는 얼굴하고 그리는 순서는 같습니다. 약간 기울어진 타원형 그리고 이 타원형을 연결하는 동그란 구 그리고 사선 우리가 미인형이라고 하는 얼굴이 이렇게 사선 안에 눈코입이 다 들어갈 때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러스트 기초를 그릴 때는 좀 특이한 얼굴도 어떻게 보면은 개성있고 좋지만 처음에 기초를 배울 때는 미인형 얼굴에 가깝게 그렇게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측면에 눈코입이 갈 위치를 사선을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주세요. 이 안에 눈코입이 갈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얼굴형을 먼저 그리는게 아니라 눈코입의 위치를 잡고 먼저 안쪽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절반을 잘라주세요. 우리 보통 정면 그릴 때 절반 잘라서 절반 위치에 눈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 위치에 아무래도 정면, 이제 측면을 완전히 보고 있는 눈보다는 45도 각도의 눈 한쪽은 거의 정면 크기와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선을 따라서 콧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코의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반대편 눈은 거의 이제 옆을 쳐다보고 있는 눈처럼 짧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짧은 것보다는 살짝 더 크게 음, 이렇게 그리고 약간 네모진 모양으로 나와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입의 위치는 이 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인중 따라서 입의 위치 입술도 마찬가지겠죠. 이 반쪽을 잘랐을 때 이쪽이 보이는 입술이 더 길고 이쪽에 위치한 입술이 짧아지는 아랫입술도 마찬가지로 짧다가 이쪽 입술은 반대쪽 입술은 길어지는 자, 눈코입의 위치가 정해졌다면 이제 외곽선을 찾아주세요. 이마 광대뼈 볼 그리고 턱선, 이때 이제 귀의 위치 찾으셔야죠. 코 위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번에는 타원형 끝쪽에 이렇게 귀를 찾아주시고 귀가 찾아졌으면 턱선까지 연결되는 턱 라인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구를 따라서 머리통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약간 앞쪽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구보다 더 크게 그리면 머리가 너무 커버려요 그래서 이 원을 따라서 머리를 입혀 주겠습니다 중심선 아까 우리 이마 앞가르마 했었죠 이렇게 앞가르마 이마가 너무 넓어요 수정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반대쪽 머리도 옆에서 보이는 이 머리보다는 살짝만 보이게 귀 뒤로 넘긴 뒤에 살짝 보이는 머리 그려주시면 더자연스럽고요 이렇게 뒤통수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이 굴을 따라서 연결되는 목 라인 그려주시고 이 두께가 전체적으로 비례에 맞게끔 안목을 그려주시고 두껍게 느껴지니까 살짝 수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마무리로 눈동자 살짝 그려볼게요. 눈동자 얼굴은 45도 각도로 틀어져있지만 눈동자는 정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이 아니라 측면에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 눈도 살짝 이쪽으로 보고 있는 눈 이렇게 그려주시고 눈썹 표현해주시고 아, 코를 안 그렸네요. 코는 옆에서 볼 때는 반대쪽 이 반만 보였지만 45도 각도는 살짝 이제 반대쪽 콧망울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콧망울 코끝을 그려주시고 콧구멍 그려주시고 콧볼 그려주시고 좀못 생겼네요. 다시 한번. 코끝 살짝 그려주시고, 콧구멍 그려주시고, 콧망울 연결되는 라인, 옆에 살짝 보이는 콧볼. 그래도 못생겼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가지 각도 외에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옆을 보고 있지만 고개를 드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는 사각박스를 그려주세요. 직사각형인데, 비스듬한 사각 박스 그리고 이 옆에 머리통의 위치를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3, 음, 3등분 정도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위치를 잡을 때 이마 그리고 코 그리고 입을 그리는데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릴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 박스가 틀어지는게 이렇게 틀어졌느냐 이렇게 틀어졌느냐에 따라서 고개를 얼만큼 쳐들고 있는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거죠 자, 이 정도 위치에서는 이마, 코, 입, 턱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선을 잠깐 옮길게요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 이 평행선을 그리는 이유는 예, 맞아요. 눈의 위치, 입의 위치를 이 얼굴 각도에 따라서 또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렸다면 눈의 위치,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에 눈을 그려볼게요. 옆면에서 보는 눈이니까 반쪽만 그리고 입의 위치도 정면에서 볼때처럼 이렇게 가면 안되겠죠 똑같은 평행선의 위치를 찾아서 입, 입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머리 형태를 따라서 이마 위치 잡아주시고 뒤통수는 우리 뒷장구가 이쁘다고 하죠 뒤통수는 좀더 크게 그려주시는게 더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정중앙 위치 찾아서 어, 눈 시작하는 곳과 귀, 이제 코가 끝나는 곳에 귀의 위치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쳐들고 있는 모습 이때 이제 목선의, 목선의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개골을 따라서 연결이 될때 목이 C자로 휘어져요. 그러면 앞목도 늘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C자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러운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제 측면의 얼굴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응용해서 반대로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있는 측면의 얼굴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직사각형을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그려주시고요. 이 각도를 이 어, 옆에 놓여있는 공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마 턱선 턱선 따라서 이렇게 이 얼굴 선 그리는 거는 위, 맨 처음 알려드렸던 이 사선 이걸 응용해서 그리시면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눈의 위치 따라서 평행선 하나 입의 위치 따라서 평행선 하나 눈의 위치가 여기 입의 위치가 여기 이 병행선 따라서 입술 그리고 이마 위치 잡아서 이큰 공을 따라서 머리 스타일을 그려주세요. 귀의 위치 귀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이때는 반대로 c자가 반대로 가겠죠. 두개골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등라인 연결될 거고요 목도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측면 얼굴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던 이제 머리 각도에 따라서 또는 이제 눈코입의 변화 어각 쳐다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언급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좀더 자세히 눈코입의 변화를 제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연습해 가지고는 기초 단계에서는 다시 해 보기 어려우시니까 하루에 음제 욕심 같아서는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매일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연습하신 다음에 눈코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림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실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